이젠 이 지긋지긋한 주식판을 떠납니다. 감회보단 속이 시원합니다. 약 2년 전부터 주식 개초보로서 남들 하지 말라는 극등주 상다핫다 미수 두루 섭렵했네요. 처음 주식할 때부터 빚으로 시작하니 남들은 처음 시작할 때 봉사 문꼬리라도 잡는다더만 전 주구장창 아작났습니다 그래서 날로 늘어가는 빚을 갖고자 빚내고 또 빚내고 그래서 현재까지 약 1억 5천 정도 빚졌습니다. 한푼두푼 푼 아껴가며 살고 있는 와이프한테는 정말 너무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. 꼭 이혼하자고 할까봐 겁도 나고 집도 전세 2억 원에 사는 놈이 빚이 1억 5천이라니 이젠 빚 갚는 일만 남았는데 암담하지만 뭐 그래도 입가에는 웃음이 나오네요. 아직 30대 중반이고 직장 잘 다니고 있고 또 귀여운 우리 딸내미도 있고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렵니다. 원금 회복이라는 욕망이 정말 무섭더군요. 2% 3% 상승은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. 그러다가 주로 찾는 게양 마이너스 6% 에서 10% 빠진 급등주 찾아서 매수하고 와 이거 상한가 가면 얼마야 하고 스스로 최면이 들더군요. 그러다가 한가 그 다음 날 마이너스 5% 개파락하여 시작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마이너스 15%의 선절 미친 짓인 줄 알지만 마치 게임머니 빠지듯이 별 생각이 없더군요. 빚으로 시작하니 우량주 장기투자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안했습니다. 이자 내야지. 원금 갚아야지. 현금서비스라도 받은 달이면 더욱더 마음은 초초해지고 이 마음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.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버티다 드디어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. 와이프에게 말하기까지 정말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. 나, 여보, 나할말 있어. 주식하다 나 1억 5천 정도 빚졌다. 와이프, 에이. 농담하지마. 저, 진짜야. 지금 이 분위기에 내가 농담하겠니? 와이프, 한동안 말이 없다. 어쩌다가. 저, 그저 미안하다. 와이프,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. 다음날, 오전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어머니, 네 와이프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. 울면서 전화 왔더라. 나, 그래요. 어머니, 당분간은 와이프가 화를 내도 무조건 네가 참아라. 네가 잘못했으니까. 젊으니까 기회 있으니까. 참으라고 했다. 네 남편과 딸 1억 5천 주고 샀다고 생각하라고 했다. 나 미안해요. 엄마, 어머니 오시면서 다시는 주식하지 말아라. 나왜 이틀 후. 와이프 어디 은행 어디 카드에 빚졌어. 나응 모모 은행에 얼마. 모모 카드에 얼마. 와이프 어 짜증나. 그럼 어떻게 할 거야. 나 먼저 이렇게 해서 먼저 갚고. 저렇게 하면 약 5년이면 갚을 것 같아 와이프 그 돈이면 우리집 살수 있는데 나 미안하다 3일 후 와이프 용서해줄게 단 먼저 각서 써나 무슨 각서 와이프 일단 받아 적어 나웹 와이프 1, 7월 20일까지 금연하기 2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기 3 집사면 공동명의로 하기 4 위에 이 3항을 어기면 이혼 후 양육권은 내가 갖고 오빠는 생활비와 양육비 보내기. 나, 왜 이렇게 어느 정도 집안에 평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숨기면 숨길수록 긴만 더 늘어나더군요. 우리 와이프가 차라리 일찍 말했으면 빚이라도 더 줄였지 하고 제게 말합니다. 그리고 다들 힘냅시다. 화이팅!